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초등 프라임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일단은 보카, 리딩, 그래머, 어, 중학교 교과 과정과 비교, 테스트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다른 걸 하기 전에 지금 우리 온라인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어, 초등 프라임은 프라임 전 과정에서 프리프라임, 프리스타터, 스타터, 베이직, 프린터, 인터, 프리어드, 어드밴스드 있고 나머지는 중등부 따로 어, 별도로 구분합니다. 자 그런데 독, 어, 온라인 프로그램 뭐가 있냐면 영어 독서가 있고, 보클럽 굿모닝 복화가 있고, 더클립 하는 친구들, ELSD 하는 친구들, 케가 하는 친구들 있죠. 여기 보시면 영어 독서는 프리프라임과 프리스타터, 스타터만 하는 거예요. 그쵸? 베이직부터는 선택이에요. 근데 아무도 선택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굿모닝 복화는 다 모든 레벨 다 하는 거죠. 카 단어 공부하고 단어 시험 칠때쓸 거예요. 더 클립은 자, 내가 지금 프리프라입니다. 그러면 난더 클립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뭐만 뭐만 하면 돼요. 영어 독서 부클럽하고, 굿모닝복화하고 ELSD하고, 혹시나 영문법 선생님 숙제를 내주면 쾌가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요거는 반마다 좀 틀려요. 프리스타터는 영어 독서하고 굿모닝 복화하고더 클립을 하는 거죠. ELSD 아니고 X예요. 그리고 쾌가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쾌가는 다 모든 반들이 필요한 경우에 하게 된다. 근데 초등은 많이 사용 안 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필요한 경우 시험 칠 때만 쓰는 거예요. 일단 지금 온라인 숙제로 나가는 것은 영어. 굿모닝 보카 기본으로 들어가고 내가 더 클립을 하느냐 (Elsd를) 하느냐 요게 가장 중심이라고 보면 돼요 자 나는 스타트업 아니에요 일단 난 영어 독서를 해요 굿모닝 보카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더 클립이에요 (Elsd예요) 어, 더클립이에요. 교재에서 어, 똑같이 연동이 돼요. 난 베이직이에요. 그럼 뭐해요? 굿모닝 복합 기본적으로 하고 더클립이에요. 그렇죠? 프리인터 뭐해요? 굿모닝 복합 기본적으로 하고 더클립이에요. 인터도 굿모닝 복합 더클립. 프리어드도 굿모닝 복합 더클립. 케가는 영어법인데 선생님이 하라고 할 때만 하면 돼요. 자, 중등부는 보면 은 어, 저보다 ELSD죠. 더클립 안 하고요. 굿모닝 복합랑 ELSD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준 파워 노트에 보면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어요. 영어 독서 북클럽은 여기 사이트로 들어가서 아이디는 선생님 개별적으로 알려줄 거예요. 개인정보니까 굿모닝 복하는 크롬으로 들어가서 요 주소를 치면 되고 자기 아이디. 넣으면은 시험을 칠 수가 있고요. 더클립은 익스플로러로 해야 하는데요. 이 주소를 튀고 가, 튀고 가서 또 자기 아이디 입력하고, ELSD는 크롬으로 해야 되고, 아, 복잡하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것만 보면 돼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캐가는 어, 하라고 할 때만 하면 돼요. 이제 이걸 보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서 보면 되겠죠. 자, 복학는 굿모닝 복화 시스템으로 이용을 하는데 레벨별로 외워야 되는 단어 수가 다 달라요. 이거를 선생님들이 숙제를 다 내놨어요. 그래서 굿모닝 복화 사이트에만 들어가면 무조건 할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통과 점수예요. 어, 통과 점수가 90점 이상 돼야 돼요. 만약에 학원에 와서 수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월요일, 수요일 시험 출제돼 있고 월화 수목 금다 출제되어 있는 반도 있어요. 근데 일주일치 시험을 무조건 어, 일주일 안에 다 보면 돼요. 90점 이상 통과를 시켜놓으면 되는 거겠죠. 자 리딩은 교재가 프리 프라임은 이렇게 원더스킬 리딩이라는 책을 받았을 거고 프리 스타터부터는 더 클립 더 클립 더 클립이라는 책을 받았을 거예요. 어, 프리 스타터는 3A, 스타터는 4A, 베이직은 5A, 6A, 7A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죠 여기에 이 책은 스튜던트북이 있고 워크북이 있어 보통 두 권이에요. 워크북은 주로 숙제로 나가요. 그리고 매달 매달 먼슬리 테스트가 있어요. 자 리딩에 이제 프린턴 6A, 인턴은 7A. 어드는 8a, 프리어드는 9, 어, 프리어드는 8a, with, 어드는 9에 이렇게 되겠죠. 똑같아요. 스튜던스북과 워크북, 워크북은 주로 숙제. 자, 그래머 grammar 볼게요. 그래머는 프리 프라임은 The First Grammar 1a and 1b란 책이 이렇게 생긴 거 받으셨죠. 이 책, 그래머 시간 이 책을 펴면 돼요. 그 다음에 프리 스타터는 2a란 책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스타터는 Show Me the Grammar Basic이라고 되어 있고 a이고, Basic은 Basic B라고 되어 있죠. 프리인터는 인터 A, 어, 인터는 인터 B, 프리어드는 어드 A, 어드는 어드 B. 이렇게 초등 교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법 교재입니다. 자 프리 프라임부터 베이직까지는 학습 내용을 중학교 1학년 교과 내용과 한번 비교해 봤어요. 어, 우리 동네에 있는 중학교 교과서를 쭉 비교해 보니까 비동사, 일반 동사, 명령문, 현재 진행, 조동사 이런 것들 학교에서 배운다는 거잖아요. 중학교 1학년에 배우는 것들이 여기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베이직까지. 다 거의 다중 1에서 배울 수 있는 거를 베이지까지 하면 다 끝낼 수가 있고요. 프리프라임 프리스타터부터는 이런 거를 준비하는 아주 기초적인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한 학기에 두 번을 봐요. 미드텀, 3개월 차에 보고, 어치먼트 6개월 차에 봐요. 요거두 개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승급할 수 있는지 다음 학기에 그걸 결정할 거니까 시험도 열심히 봐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우리, 어, 좋은 성과 만들어내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